2010년도 33이에요, 무려. 어, 누구지? 약간 좀 개그로 가볼까요? 어. 아, 비워, 땅게. 사투리죠 <웃음> 아, 비워 땅께 <웃음> 오늘은 다음 퀴즈인데요 탑골 명곡 다시 듣기입니다 그 시절 mp3로 들었던 아하. 남자 보컬의 탑골 명곡 알아보기를 한번할 겁니다 아주 대단했죠 저 맨날 그 놀면 무한이 그 채널에 sg 언어비의 그 노래 리스트를 맨날 듣습니다 알잖아 아이리버 거기에 이제 명곡들을 맞아 담아가지고 맨날 들으면서 형 같이 들을래? 또 하고 레츠고! 공5년에 1위? 초등학교 3학년 때 1위고 뭐가 있을까요? 제목이에요? 지어봐 주워봐. 누구 노래야? 저게 힌트가 아닐까? SG워너비? 아저아이가 바로 알아요. SG워너비의 재화벌. 뭐한졸절 어떻게 가능하신가요? 이젠 보낼게. 날 도와줄게. 못난 내 사랑도. 나나나나나. 아이 사람이요? 06년도 4위죠. 06년도에 저희 초등학교 4학년이요. 점점 이성을 알아갔을 때였어요, 저는. 그죠 저도요. 네. 제 인기가 한창 최고조로 달렸을 때. 저는 이제 인기를 좀 꽃피울 때. 남자란 말로. 남자란 말이야. 남자, 남자란 몰라. 남자를 몰라. 버즈 남자를 몰라. 남자를 음, 몰라. 몰라. 음, 노래죠. 널 지킬 삼자를 몰라. 약간 이런 느낌이죠. 학교가 딱 끝나고 친한 친구다. 집에 가면 이제 이 노래를 트, 틀어놓고 각자 이제 짝사랑하던 여자친구 애들 상상하면서 이거를 막 열창했던 기억이 나요. 자복에 핏대서 가면서 수없이 허긋난데 도 기다리게 나 뭔지 누구야? 모르겠는데 초성 퀴즈로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 어떻게 바로 알겠어? 어. 성시경! 거리에서! 인종신 씨가 작사 작곡했죠 이 노래 남친 거 부르면 어때? 어, 싫어요 왜? 이 노래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. 잘 부르면? 좋죠 책굽 삽가능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 추친 추억이 반가워 누구지? 이루래 이루 흰눈 제가 사랑하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죠? 에, 이제는 리플 구독자분들이라면 네, 모두 다다 아시죠 음. 에, 유진이의 정말 좋아하는 곡 진짜 한소절만 불러주세요 흰눈이 내리던 어느 날그 고운 입술로 날 사랑한다고 안녕이란 말을 하고 계대가 <웃음> 네,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. 이건 음... 제꿉 댁에 해놨나보다. 그... 불렀겠지? 그럼요. 와, 제꿉님 노래 너무 잘 부른다. 그러니까 너무 잘 부른다. 대박, 대박. 이미 들은 거야, 우리는. <웃음> 07년도에 8위 했어. 야. 되게 순위권에 있었던 곡이네요. 자, 이번엔 못 맞추면 간첩이에요. 맞춰보세요. f t 알린드 -E 그러니까. 사랑 후에 간첩이네요. <웃음> 따라할게요 사랑, 사랑이야? 사랑. 뭐지? 사랑 아닐까요 사랑 안 해? 약간 이런 느낌인데. 리님 아프면 뭐? 아프면? 가걸지 그러니까. 아프면? 뭘 해? 사랑이야? <웃음> 사랑. 사 아... 사랑. 사랑. 사랑. 사 사랑. 사랑. 사랑. 사랑. 사랑. 사랑. 사랑. 사랑. 사랑. 사랑. 사랑. 사랑. 그 죄로 인해, 그 죄로 인해 눈물로 앓고, 뭐지? 눈물로 널 앓고 있다고 이렇게 좀 당황스럽네요. 아, 왜요? 이거 진짜 명곡이죠. F.T 아일랜드 너무 좋아했어요. 사랑했어요. 이홍기 씨 정말 사랑했어요. 솔직히 제 친구들 중에 F.T 아일랜드 안 좋아했던 사람 없어요. 이 당시 F.T 아일랜드 앨범이 다 진짜 명, 명반이었어. 내가 1집 앨범도 샀거든요. 야, 근데 22밖에 안 하네? 와 이거 내 맘속에는 진짜 거의 2위에요. 너무 쉬운데? 아, 진짜 너무 쉬워. <웃음> 이거 그냥 사실 초석만 보고 알겠는데요? 정답! 가지마 아, 가지마.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. 자 이거는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. 풀 수도 있어요?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나 아직, 아직 너를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너는 어디에 니가 필요한데 워 oh 베이베 나는 이 노래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어 뭐죠? 뭐죠? 제가 이걸 노래방에서 부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였어 내가 노래를 싫어한 게 밖에 나는데 선배들이 아, 아, 아 진짜 노래 못한다 왜 노래 그렇게 부르니? 하고 꼽줘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노래 아, 자신감이 야. 잃었어 야아 지금 선배들 선배님들 잘 계세요? <웃음> 유진이 이렇게나 요아 이쁘고 잘 컸습니다 당신들 뭐하고 계세요? 네? 진짜 호되게 진짜 제가 정말 잘 되게 빌겠습니다 <웃음> 어디까지 잘 되나 한번 보죠 자 이거 너무 쉽죠 누굽니까? SG워너비 라라라 띵곡 나왔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거 못 맞추는 사람이 있나요? 이 때부터 음. 이제 아마 서훈리아 음. 우리의 서훈 리가 오기 시작했죠? 그쵸 이게 그거잖아요 네. 야자시간 립싱크 그때 그냥 난리가 났었죠 지금의 유튜브 스타보다 그 사람들이 그거야 제곡 여기서 제곡 듣고 갈게요. <웃음> 잘 들었습니다. <웃음>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질칠 때도 있지만 네 잘한다 근데... 와이 노래는 17위 밖에 안 하네 그니까 보고 싶은 너야 보고 싶은 누이 보고 싶은 날에 보고 싶은 날에? 보고, 보고 싶은 날에. 날에 아 저는 VUS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노래는 모창을 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네가 보고 싶은 날엔 생각나는 날엔 너의 전화번호 맞죠? 맞아 맞아요 맞아. 부르게 되면 부르게 되면, <웃음> 되면... <웃음> 잘 들었습니다, 제곱씨. 약간 소모리창법의그 계열에 따라간 그런 음. 느낌이죠. 그리고 자 이거 못맞추면 단첩이요, 이것도 김태우 씨의 노래. 하나 둘 셋, 사랑비. 사랑비가 내려와. 사랑비가 그렇죠. 내려와. <웃음> 음소거, 음소거까지 아시네요. 2009년에는 어딜 가나이 노래가 나왔어요. 맞아요. 진짜 비가 엄청 내렸죠. 싸이오드 BGM으로 초토화를 시켰던 곡 중에 한 개입니다. 그리고 엄마, 아빠 차 타면서 항상 플레이리스트에 있었어. 내,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걷다가 걷다가 걷다 보면 이거죠. 어. <웃음> 걷다가 걷다가 걷다 보면 바라던 내가 널 기다려 어, 이거잖아, 이거잖아. 정답, 사랑한 후에. 누구 커. 박효신, 사랑한 후에. 신. 바보야, 어딨니, 안 가면 안 되니. 너를 보낸 그곳에 아직도 난서 있는데. 양정훈. 머리에 가슴에 이 모습이 그리워서. 어. 또한번 숨죽여 온다. 널 사랑한 후에. 아 예. 아 진짜 너무. 뭐야 잘 어울렸어 방금. 아 그래? 콘서트였어. 아이 자 이거는 뭘까요? 아시나요? 비성의 아시나요? 이거, 이건 뭐죠? 당민정 아닌가봐아농다씨 <웃음> 뭔데? 인썸니아 아니요? 인썸니아 비성의 아 인썸니아. 어. 어. 이사이크 예섭이야 like oh. 이거 너무 그냥 대놓고 앨범에 써져 있는 거 대놓고, 아닌가요? 너무 대놓고 가슴이에요 이 정도는 솔직히 오픈북 시험이에요 밥만 잘 먹더라 돈만 잘 뜯어라 고치니까 이쁘더라 맞아요? <웃음> 앨범에 지금 밥만 잘 먹더라 라고 써 있어요 심지어 왜 어디 만져요 계속 만지지 마요 다른, 다른 남자 껀까지 땀 내는 거예요? <웃음> 아니, 아니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10년도 9위였네? 사, 사랑이 떠나가고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아... 진짜 격공의 가사죠? 어나 진짜 너무 격공 밥만 잘 먹죠 사실. 그쵸 솔직히 죽진 않죠 근데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슬퍼할 때도 있어요 아, 이거, 야 이게... 야 이게 들어가네? <웃음> 나, 이별한, 나 이별했는데... 야. 내가 그 정도로 좋아하진 않나 보다 2010년도 33이에요, 무려. 어, 누구지? 약간 좀 개그로 가볼까요? 어. 아, 비워, 땅게. 사투리죠? <웃음> 아, 비워, 땅게. <웃음> 아, 야, 왜 너, 잘잘안 그 비워? 아, 비워, 땅게. 도끼. <웃음> <복귀>. 미친. 씨, 뭐, 평안한 게 그런 거밖에 없어. 내가 써가지고. 이건 모르겠다. <웃음> 뭐야, 이게 보여줄게. 보여줄게. 저 디그시잖아요. 아, 정답. 디셈버디셈버 맞죠? 디케이죠? 디케이. DK? 아, 정답. 별이 될게. <웃음> 와, 맞아, 그런 아, 거 있었어. 그래, 될거될게 어딨겠어, 별밖에 없지.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게. 야, 야, 이건 진짜 추억이다. 비춰주는 별이 될게. 아, 아 이거, 이 노래 감, 굉장히 어? 엄청나게 오랜만에 들어봤어. 난 아마 그렇죠. 2020년도 이후로 처음 들어보는 노가. 그리고 되게 추억이었어 지금. 어 그렇 자, 슈퍼스타. K. 이때죠. 딱. 누구처럼 보이나요? 허강의 헬로! 헬로! 와 근데 앞에 봤던 것들도 다뭐 워낙 너무 명곡들이지만 네. 특히 허강의 헬로는 11년 노래 안 갔다! 맞아 맞아 그지나 그리고 허강님 노래 진짜 좋아해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난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만질 수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운가요 내가 미친 듯이 사랑했던 내그 사람 헬로 아 이게 진짜 너무 세련된 노래예요 그니까 그니까 제가 너무 사랑하는 밴드입니다 자, 벚꽃 엔딩 벚꽃 엔딩 다다다다다다다 <웃음> 다다다다다 <웃음> 바람 불며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며 <웃음> 저편했어. 그대여 니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이거 아, 그렇죠 그렇죠 네. 버스커버스커도 슈스케 아니야? 맞지 맞지? 어, 어, 밴드로 외국인 한 분이랑 남성 두분 해서 어. 진짜 이 노래 남자친구랑 같이 들으면 너무 그 순간 진짜 핑크빛 아직도 설레죠 진짜 아직 너무 설레요 야, 이 12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? 바로 맞춰도 될까요? 어. 나얼의 바람기억 <웃음> 바람기억 절대 부르면 안 되죠 맞아요, 너무 어려운 노래예요 우리의 믿음 사랑, 그 영원한 약속들을 나 사랑했다면, 미소를 띠우리라. 최고나이트 노래라고 유명했죠. 하긴 그치. 나얼님 노래가 어렵다고 막. 진짜 노래가 굉장히 좋았어요. 어.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은 이거 다들 부르시더라고요. 정답! K-WILL의 이러지 마 제발 K-WILL! 이 뮤비에서 소인국 씨 나오지 않아요? 이거 그그그 그, 그, 그 뮤비가 파격적인 거 아니야? 나 뮤비는 못 봤어. 말해주세요. 뮤비가 그 봤어. 이제 네. 그 남자에게 친구가 있는데 네. 네. 우리들이 결혼하면 되게 예쁘 슬퍼해. 그래서 우리는 봤을 때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가슴이 아프구나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찍은 사진 있어. 너, 나 그리고 그 남자인 친구 갑자기 나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 자기 둘이 이렇게 테이 오! 마지막. 진짜 옛날에 사이월드, 버디버디, 버디, 홈피 이런 데서. 아주 들었던 노래가 나오니까 재밌고 아 맞다 이런 노래도 있었구나 한번 다시 들어보는 자리인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까지 본 노래 중에 가장 기억에남는 노래는? 헬로 전 없어요 미안한데 없어요. <웃음> 헬로우. 상막 노래 듣고 두학골 밍밍, 너는 빙. 너의 판타지 이런 거 듣고 달았어, 달았고 디드래곤의 요마브 아, 프레이커 아, 디제 이게 2009년인 가 아니에요? 그런 거듣고 달았기 때문에 발라도 몰라서 댄스곡 많이 음. 알겠군요. 재밌었어요. 유진제고에 탁볼 명곡 다시 듣기 대, 대 정, 공. 정, 공.